치은 항상 이렇게 붓이 따로 들어있더라고요 이 뚜껑을 빼고 껴주면 되는데 이 뚜껑이 너무 예뻐서 버리기가 맨나 아까워 같은 색까요 너무 쁘다이것도 색깔 너무 예쁘다. 다 투명한 제형의 시럽 컬러예요. 네. 립스틱, 틴트, 립밤 컬러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색이 되게 예쁘네요. 너무 예쁘다. 왼쪽부터 165, 166, 167, 168 원컷 바른 거예요 이건 169 그럼 170 171 172 173 174 175 165 투콧이에요. 166 투콧이에요. 어, 이걸로 그라데이션 하면 너무 예쁘겠다.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371번 7 3번7 4번 375번 376번 근데 빠지 75번 t h n you.